발 와, 와, 럭셔났네 와, <웃음> 이제 나왜레걸리 와, 나 순간 저건 민주라는데나 뭔가 행동이 좀민주 앉아 있을 리가 없는데. <웃음> 와불 잡았다. 와 머리 피리 남았어, 씨. 비트코인 레이스 레이스. 내가... 저 h 를 뭐지? 정말 헬게이트 이런데 이런데가 와 이거 오백만 원짜리야. 와 시발. 해스바라시. 진짜 좋네, 깊다. 어 비트코인 진짜. 와 이제 딱뒤지면 되겠다. 형은 이제 딱 죽으면 되겠다. 한 대. 비트코인 나왔어. 이건 딱 탈출하기 전에딱 뒤졌으면 좋겠다 그냥. 지금에딱 뒤졌으면 좋겠다 그냥. 아, 리우저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. 아, 숨 먹하고. 여기로 가서. 템 만들고. 안녕하세요 얘이 예, 족같은 어 유저들 유저들 아 어떻게 들었지 이새끼? 와 털렸다 이거 프리버니 예예 시아 끝났네 이거 게임 이거 제발 뭐야 바로가 있네 사네오 씨발 안내입니다 지졌다 이 네. 개새끼 일로와 다 가진거 <웃음> 없다 프라이를 때린다 건조 밖에 없는거 같은데 일로우 일로우 브로우 일로다 드려 어디 t 시 h